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순서는 민경욱 전 의원께서 사회와 함께 발표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대개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파, 특히 부 정선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우리는 하나다라든가 그 통섭이라든가 이러면은 그 안에서 어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겠다 어, 우리는 하나다가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좌파에서 그불 짓는 모토 가운데 하나고 홍섭이라는 게 이제 좌우를 함께하자 혹 좌우가 아니더라도 너와 나를 함께하자 라는 뜻이지만 어,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보자면 좌파는 부풀려져 있고 우파는 찌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직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우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부터 어, 좌우를 함께 로 하자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파에서 듣기는 좀 의아해할 수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종경하는 박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 의미는 우리 가슴속에 있는 정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 어, 중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되는 어,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 Revenge 가 있고 Avenge 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둘다 어, 복수하다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Revenge는 사실 뜻 동사로는 잘안 쓰이고 명사로만 쓰이지만 저 사람의 복수를 내가 해주는 거, 바로 복수해 주는 걸그 리벤지라고 그러고, 어벤지는 남의 복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 내가 아플 때, 뭐 내가 무슨 상황 상황을 당했을 때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복수를 해줘 그러면 영어로는 어벤지미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생긴 게 어벤저스입니다. 어벤저스 Avengers. 남의 억울한 일을 어, 복수해 주는 사람들. 그 오늘. 어, 토론이 토론이 이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토론에 함께 할 사람들이 저와 김정현 대표, 또 우리 장영호 회장님, 또 조충열 대표님 해서 이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들이 모두 나와서 활약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박주선 의원,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그, 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을 겁니다. 그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4전 5기, 4번 기소를 당하셨다가 다섯 번 이렇게 저, 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4전 5기의 주인공이신데 아, 그분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바로 용이 앉았어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어, 자기는 민주당 후보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저, 이, 올해, 이런 때에,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 몇개 봤더니, 분명히 부정선거더라. 선거에 이기면 아무고, 투표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투표보다도 대표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를 도둑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 앉아 여기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는 이 앞에서 들었던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찾아서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아무 일도 안 하나 그래서 접섭한 과정에서 드리는 이 우리 그저 토론이 돼서 더 의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2부, 순서에, 제목은 성동 문화 2024 총선 수계별 위한 토론회로 잡았고요. 우리가 중학생, 곧 중학, 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를 할수 있는 여러 단계의 그 증거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좀 빠른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다시 한번 전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건데요 자 다음 보시면 발제 내용 이렇게 초등학교는 어, 전주에서 나온 전주 산산도인가요 산산구 전주에서 나온 상황을 얘기하는 를게 되겠고 중학생은 어, 물리적인 세상에서 불가능한 시간당 투표 인수해서 어, 이 부천 상동에서 있었던 0.4.1초 4, 4 사이에 한 명씩 24시간 동안 투표했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릴 거고 어, 고음 모델을 활용한 직접 공을 어, 갖고 인천시 연수구을제지역구죠 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손쉽게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투표인 정보와 함께 저장되는 투표인의 특정 표식 QR코드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어, 그 비밀 선거가 깨진 선거다 이런 걸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 대학생 수준으로는 정규 분포 어, 선거별 통계 이거는 쌍봉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 종을 엎혀놓은 것 같은 정규 어,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쌍봉 봉이 두 개가 있는 어, 그래프가 나타나는 직관적인 눈으로 그냥 보면 알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득표율이 보면 민주당 대, 후보들의 득표율이 참고당 15%,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동됐는데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과요불도180왜 181석도 아니고 179석도 아닌 180석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수제문제입니다. 다음 4월 15일에 실시된 개관입니다. 어,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는 4월 10일 11일 당일 투표는 여기서 4일 5일 떨어진 4월 15일이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아시는 바대로 4월 15일 6시 15분에 됐고요. 개표 시간은 곧그 45분 뒤인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다음날 아침 10시경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253개 선거구에서 253명을 뽑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4 7석해서 모두 300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초등학생 수준의 그저 선거 불규정 선거의 증거는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그라미쳐져 있는 삼천삼동과 서신동 두 군데의 개표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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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런 종이에 연두색 칠을 한 겁니다 인쇄를 한 거예요 자요걸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 앞에서 이것과 이것을 섞어 놓은 것 중에 이게 구별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예, 이 차이는 보면 요 앞면의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는 요 여기서 볼수 있지만 이렇게 빨갛게 청인이 지켜 있는데 당일 투표는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 요 밑에 있는 이 예, 밑에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사전 투표는 청인. 이 청인이 빨갛게 되어 있고, 당일 투표는 그냥 까맣게 되어 있다. 인쇄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투표는 좌하단에 에, QR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쭉 넘어가면요. 예, 그래서, 에, 자. 실제로 하실라고요자 예, 이걸 한번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할테니까 그 맞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긴거냐 하면 이, 이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개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투표용지수는 요겁니다 3,674표 왜? 3,674명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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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인수 4,674. 투표용지 4,684. 그 10장이 더 나왔다. 투표 증감죄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은 큰 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에 에, 그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거 보세요. 4,674인데, 4,674가 나와야 되는데, 4,684가 나오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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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그, 서신. 다음, 다음 번. 비례대표. 아, 요거, 요거, 요거. 비례대표인데, 요거는, 아, 이, 아니, 야니 사전투표였죠. 소신동 부터. 요거는 이제 사전투표였는데, 예. 요건 당일 투표에서, 요 다음 번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1900, 1693명이 투표를 했어요. 1693명이 투표를 했는데, 표는 1683표가 나왔어요. 1638표가 나왔을니까 10표가 줄었네, 이번엔. 10표가 모자랐어요. 아니, 저쪽에는 10표가 남더니, 이쪽에는 10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엔 늘린 죄, 이쪽엔 줄인 죄, 해서 투표지 증감죄 두 건, 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경찰에다가 진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는 여기 있던 열장이 여기 있던 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기 열장 여기서 열장 빼가지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식하고 똑똑해서 웃지만 대개 다른 사람들은 맞네. 맞아맞아 맞아. 여기 열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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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만든 거예요. 맞아요. 이쪽에는 이거 열 장을 덜 만든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조사해 달라고 수사해 달라고 경찰 검찰에 보냈더니 뭐야요뭐 아까 같은 얘기 한 거예요. 어? 여기1열장 없어졌고 저쪽1열장 남았으니까 이거 저 투표 증감죄가 아니에요. 라는 허소이생 드는 <웃음> 겁니다. 와. 두 개의 범죄를 더 하더니 범죄가 없어졌다고 하는거예요 이거 아까 통섭의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1이라도 돼야죠 통섭이라면 근데 1 더하기 1을 0 범죄 두개를 범죄가 없다고 판결한겁니다. 판결보다는 그렇게 수사를 한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느냐야 이놈들아 정신 있으면은 이걸 봐라 너희들이 거 똑같은 줄 알고 거짓말 한거지 너희들이 이거 똑같은 줄 알고 거짓말한 거지? 너희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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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10개가 남았어요. 이쪽에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는 사전 투표용지고, 하나는 당일 투표용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10개 있는 걸 이쪽으로 보태가지고 하면은 끝이다. 이거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대표상황표. 이렇게 나온 거 보셨고요. 예. 예, 대명을 또 이제, 이제, 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판사가 있어요. 임성진이라는 판사. 다음에 정진석, 여기부터는 이제, 선관이 원래의 증언입니다. 정진석, 이종계, 이진석, 김영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2020년 5월 28일,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시연회까지 해요. 시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회를 하고, 말이 안 되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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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이런, 그 정진석 아닙니다. 그 정진석 국회의원 말고 정관이 사무 총장, 저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했다 자, 확인했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저 헷갈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하면서 확인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검표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재검표, 비례대표, 재검표를 이 사람들이 허락하고 있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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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좀 보고 들어가 주시죠 앞에 어떻게 다른건지 어떻게 다른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q 얼 코드가 찍힌게 양쪽에 3mm 3mm 이렇게 이 인쇄가 안된 것도 알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절취하게 되있죠 절취선 있는거 이거는 원래가 이런 색깔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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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것도 요번이지. 올해는 다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아니 못봤장 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 예. 뒷면을 보면 하게돼요 뒷면을 보면 네. 그죠? 예. 네. 네. 아, 보세요. 하얀거든 음. 하얗죠. 이거 하얀 하얀 이거 하얀 거는 프린트물. 프린트한 거고 이거는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지죠? 예, 당일 투표지. 그러니까 색깔이 연두색이고 흰색인데 이거를, 예? 이거를 그렇게 호릿됐다고 주장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프린트 용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쓴 거고요. 드립, 저 사전 투표 용지이기 때문에 QR코드 아래쪽에 QR코드 있죠? 아, 근데 왜 색이 달라요? 어디? 아그 연두색으로 그렇게 나와요. 색깔이 원래, 원래 총네장뭐 어떤 데로7 장, 8장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게 원래 이게 맞는거죠? 예, 예, 예. 거의 그 동일하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투표 아. 프린터기로 인쇄기로 앱선 프린터기로 아, 인쇄한 아. 인쇄 어. 인쇄 어. 인쇄 어. 겁니다 아. 저건 여백이 없다 여백이 보다도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완전히 그 구분되죠 그 색깔이 이거를 확인 못합니까? 이거를? 선거 관의 직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게 두 가지를, 그, 이거는 예?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그 검토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옆에 같이 한번 대 보세요, 옆에. 네. 연두색을 한번 옆에 대 보세요. 네.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을 한번 <웃음> 저기, 저기 한번 대 보세요. 비교하면은 네. 바로 뭐. 예, 예, 그거하고 옆에 딱 대면은.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갔습니까, 네, 네. 그게? 이거는 예. 좀 뿌려서 앞에만 가갖고. 예, 예, 뒤로 넘겨보세요. 예, 예. 예. 넘겨보세요. 앞뒤가 넘겨보세요. 앞뒤가 넘겨보세요. 그거를, 거야. 그게 같다고 예, 이렇게 예, 말을 합니까, 그거를? 아, 이게, 이게, 예? 바보들이지, 이게 같다고 예,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웃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네. 애국자들 다 많이 나오셨네요. 예, 아, 알아들으셨죠? 네. 네. 네. 네, 이제 확실하지요 보니까 네. 눈으로 보니까 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뒤에는 인색, 하얗고, 인색기때 앞뒤가 파랗습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해하셨어요. 파란 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거고요. 아이좀 연두색 네. 뒤는 하얀 거는 어, 그 사전 투표할 때 어,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하얀 종이에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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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구 덕양구에서 세표, 경기 평택시에서 세표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발견된 게 이런 거고 발견되지 않은 데는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이만큼이나 그데 어디서만 나타났다? 사전 투표에서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 투표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전 네? 투표만 늘어났다는 것은 사전 투표에서 이 그, 부정이 저절로 었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정도...